안녕하세요 또치아마이콜 또치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거야 어, 며칠 전에 이콜이랑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2021년 10월 31일 스타더 고!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 또 마시대 가자야 아닙니님 가자! <웃음> 신속히 이동하라! 팔로팔로 팔로 미!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건물에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2층, 여기가 형님은 또치형은 지금 여기를... 여문 열렸나? 어, 아, 열리구나.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. 예, 알겠습니다 갔다와 아쉽 얘, 아 얘, 얘, 얘, 무섭 얘, 얘, 얘, 얘, 얘, 얘, 얘, 얘, 뭐 있다고 하지 말고. 아, 나뭐 잘못 봤다. 응? 아니 지 뒤에서 뭐가 뭐 흔들리길래 나무가 무섭단 게 여기 형님. 어, 뭐야? 네, 네, 네. 형님 지금 지금 나무까지 흔들리므로 지금 기진이 나 지금 뭐 오그로 올라간 거 아니야? 아닙니다, 진짜입니다. 확실해? 네. 자, 여러분들 한번 또 올라가 보세요 <웃음> 십니까 잠시 내려져 하겠습니다 <웃음> 어, 여기다. 뭐 이쪽에 여기 형님 말은 되게 물건 얘기가 좀 있는데. 여기 어. 뭐 있어? 이전 에 여기서부터 뭐현여기서막 현상이 있었고 막뭐 그랬거든요. 여기에서 아, 뭐, 기운 자체가 오는데. 음. 그냥 여기 그냥 빈 그냥 건물이요. 여기는 이한한번더나갈게요 여러분들. 만약 여기 없으면은 다른 동으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. 자 오늘 또치 형하고 같이 어, 역대급 흉가 왔습니다 여러분들. 여거 여기서 i Yogi, Yodong, y 여기 i t o n 이 y u 이 t o Yotong, Yotong, Yotong, y 면 t o n g Yotong, Yotong, Yotong, Yotong, Yotong, y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은 게니 와, 매난 뭐 여기 흉가요밭 어, 태운 거요싹 터운 거 같아요. 얘네 싹튼싹튼 정도 있더라고요, 님. 아, 그래? 예. 네. 아. 어? 어? 아, 이상 여기서 그랬어요, 님. 아, 그래? 예, 네, 여기에서. 아니, 여기, 지금 여기 들어온 게. 음. 맞죠 여러분들 이 한복 보이시죠 여러분들? 어뭔 말? 이게 그 한국 자체가 뭔가 이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이거를 뭘로 표현 이게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거라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그러는데 여러분들 맞죠? 예전에 여기에서 막 한복 우리가 여기 일명 또어 봉이 다시 끼게 요 여러분들 하나 둘셋 뚫어 뻥나들었어 응? 응? 이런 소리 이건 들리죠 들죠 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? 이건 왜 아니라 뭐 아니라 여자 그럼 저거 울음소리 이런 소리야? 뭐 방금 허밍인지 음 이런 소리막 들리는게 여자.. 막 그런 소리가 하던데 지금 여자였다고? 네 그럼 이거 우음소리는 있단... 근데 왜 여자 하는 소리잖아 옆동이라고? 어차피 옆동으로 가긴 할건데 그냥 옆동으로 가봐야 될거 아니니? 진짜 부르는 거라고 한다면? 근데 이거를 불렀다고 해고 자, 여러분들, 이게 레전드도 좋고, <웃음> 하지만 이게 부신이 뭔가 지 목적이 있으니까, 부르는 불러... 거. 이런 말 많이 들었죠? 자, 부신이 3제번 불렀을 때 나가면, 그건 죽음없겠습니다 부신한테 홀려갖고, 네. 음. 또치 있으니까, 조심해야 돼. 또치 있으니까. 이제는 오히려 더센기신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. 여기는 괜찮아, 아니 느낌이? 음, 여기가, 음. 여기가 5층인가? 네, 네, 5층인데. 그 한복 있던데, 음, 음, 음. 한복 있던 그 쪽층이 뭐 그러지 여기는 그냥 힘이커요 그냥 음. 그 한무도 없어 뭐 아무 자체도 자체가 하소리 들었다고아니아니요그 잘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무슨 무슨 <웃음> 자체 뭐지? 뭐? 그런데 여기를 왜 왔냐? 그때 음, 이콜이랑 그한한 한 2년 한반 정도 만에 같이 이렇게 흉가를 왔었는데 여기에서 어첫 번째 들어갔던 그 동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었거든. 이러세요. 이코리 말로는 이 앞전에 이코리 혼자 왔을 때 여기에서 수살기 여자를 봤다고 했거든. 그래가지고 그 울음 소리가 혹시나 음그 수살기의 어 울음 소리가 아닌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왔어요. 앞전에 어그 유령 버스 제가 가가지고 귀신 형체 위에 링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 귀신 형체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여기를 한번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! 자 오늘도 그때 그 여자 울음소리 들릴지 안 들릴지 그리고 이 꼬리가 봤던 그 수살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솔직히 말해야꼬 그냥 이코리가 어 공포 방송을 하면서 괜히 분위기 잡으려고 아 여기가 존나 센데다, 어 겁나 센데다 이렇게 그냥 어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한 5층 정도 올라가니까 한 5층 정도 올라가니까. You're t r a n do 나 찍어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유령버스처럼 또 몰라 그때처럼 그 대여 하나 감자올지 아, 나 이게 벽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또. 방금 들었나? 방금 들었어요. 지금 뭔가 있다야 주시에 우와. 봐봐, 와, 소름 봐야. 맞네.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. 여기 봐봐요, 봐봐. 여기는 다른 데보다 더 심하게. 보이십니까? 천장 여긴가 다자 여러분들 여기서 해봅시다 어? 앞전에 제가 그 유령 버스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 한번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게. 보이십니까? 소리 와, 방금 전에 뭐 오토바이.. 이거는 오토바이 소리인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이 오토바이 소리 말고 그 전에 뭐 다른 소리가 들렸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? 혹시? 여기에 저번처럼 그 유령버스처럼 그 귀신 형체가 찍혔을지 안찍혔을지는 제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꼼꼼하게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못볼 수도 있어 뭐 따로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긴 한데 크게 뭐 기운이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기운 자체는 있어 있는데 그만큼 모습을 드러낼 정도의 기운은 없었거든. 그리고 여기 5층에 올라왔을 때 가슴이 제가 엄청 답답하다고 했잖아요. 맞제? 그건 여기 있는 그이 지붕 때문에 그래. 아, 지붕이라 네 천장.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그 구신이 신한테 이 천장에서 뭐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자, 또 쳤습니다.